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지 레 입니다 네 오늘은 지즐이 저번에 올렸었던 영상에 이어서 선반 2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연필 깎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아 저도 한번 연필을 깎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무래도 쇠도 두부처럼 이렇게 썰어버리는 친구가 고작 연필 따위에 쓰러지지는 않겠지만 아이고 맙소사 선반으로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한번 모양들을 만들어 보거나 날카롭게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란네 이렇게 독일의 브랜드인 스테딜러 연필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 뒤쪽에 이렇게 지우개도 달려있는 아주 베이직한 노란색 연필이죠 이 녀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j l c p c b 의 지원을 받아 만든 컨텐츠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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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로 제가 몽땅 연필을 하나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거금 5천원을 들여가지고 다이소에서 연필깎기를 하나 샀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연필깎기에서는 각도 몇도 정도로 깎이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우와 야 이거 부러졌다 잠깐만 다시 야, 더 짧아지게 된대? 좋았어 야 무슨 데 생긴게 야 이거 왜이래 이거 아 어, 장난해? 다시 야 이거 너무 짧아졌는데? 야! 이건아니냐고 왜이러지? 이거 안쪽에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 아이고 씨 짜증나 죽겠네 나 그냥 이렇게 달래줘 제가 지금 글씨를 쓰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대충 껴놓고 우리 각도만 후다다닥 체크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짜자잔 디지털 각도기입니다 뭐 중이죠? 22.6도 22.5도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요 45도의 절반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각 이등병 삼각형 직각 이등병 삼각형 옥상 올라와 한각이 45도 인데 그거의 절반이 22.5도 깎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연필깎기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정말 문득하에도 한번 잘라보고 아니면 반대로 엄청 예리하게도 잘라보는게 어떨까 이번 선반을 가지고 한번 장난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깎는게 아니라 일단은 90도서부터 5도씩 90 90을 안깎아도 되겠죠 이 자체가 90이니까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이런식으로 쭈르르 자첫 번째 녀석 같은 경우에는 5도를 깎은 85도예요. 봐도 이게 깎인 거지 안 깎인지 야, 오를 정도인데 <웃음> 글씨는 써지려나? 그러면 계속해서 깎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슉. 자이 친구가 55도입니다 슬슬 윤곽이 잡혀 나가고 있는 것 같죠? 죽이는구만 재밌어 제가 5도씩 이렇게 줄이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전체 180에서 5도를 줄이게 되면 은 여기 5도 여기 5도 이렇게 줄어들게 돼서 여기 내각이 170즉 10도씩 줄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180 170 160 150 140 130 120 110 190 80 70 60 50 40 30 20 10 이렇게 깎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맨 끝에 있는 친구가 10도짜리 연필입니다 여기랑 여기 각도가 10도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10도까지 깎은 연필이 거의 한 개예요 왜냐면은 이 친구 여기 테이퍼를 각도를 조정하는 친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행정거리가 약 5에서 6cm 정도밖에 길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연필에 얄삽한 빗변을 더 자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선반을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다시 재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셜라인의 선반을 사용해서 동작을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10도까지 자르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9, 8, 7, 6, 5, 4, 3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도씩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다. 이거 언제 다 해! 여러 이런 식으로 제가 미친 짓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배씩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그 다음서부터는요 10 9 8 7 6 5 4 네. 4도까지 이렇게 깎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쯤 됐다 보니까 연필들이 약간 이렇게 탄성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깎게 됐을 때 얘네들이 약간 낭창 낭창 낭창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게 많이 실패를 할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3도를 도전해야 될 차례인데요 3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짧게 물린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조를 조였다 풀었다 해주면서 늘려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개빡시 이거? 여러분 첫번째 트라이는 안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아니 아 진잘 자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난리요 에이 참안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한번만 더 도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좀 바짝 땡겨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안되는데 이거? 아 이거 승질나네 요 <웃음> 여러분들 당연이 버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측정된게 1.5 즉3도예요 3도 아 3도짜리 연필 깎는거는 다음에 도전을 해보든가 해야 되나 아 두번 연속 깨지니까 이거 좀 짜증나네 연필도 많이 부족하고 말이죠 자 그럼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네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삼반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래 깔려있는 연필들을 멋있게 한번 깎아보도록 했습니다 180도부터 4도까지 깎아보도록 했었는데요 3도부터는 아까 보신대로 자주 부러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3도나 2도 1도 이제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더큰 마음을 가지고 좀더 단단한 흑연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야 될것 같긴 한데요 저번에 구매한 중국제 선반의 테이퍼 기능을 이용도 해보고 셜라인 선반을 한번 사용해보는 영상을 찍게 됐었는데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리였습니다 예스